아, you lost. 아 진짜 포안에서 o 몽거가 제일 역전. 그포안 그리포니, 거리 제일 역겨워. 그리그리폰니그리역니 그리포니, 그리포니, 그리포니, 그리 그리포니, 그리포니, 이런 거는 거의 당연니다 방금을... 야, 플링 빼고는. 그 모션이 그 반대인 너무, 너무 똑같아요. 반대로, 반대로 보이지지 그리폰 하지 않은가요? 아니, 전파로 오는 거 했어요. 아니, 근데 난 그리폰으로 오는 거 못.. 아어 그리폰으로 킬때못찾겠어요무시하에는 이렇게 캔슬만 잘하면은 오히려 해피가 없는데, 좀 쉬워. 이들 증거 확신하고 다 나가는구만. 와, 이는 진짜, 진짜 개못한다. 이지 어. 아, 죠 비노 찬단 말이야 원공번는 이거 아 원공번은 된다 요런거 이거 분노 차가지고 옆에서 괜히 때리면은 비노 필아 오케이 오케이 어? 나나나 나, 나. 지원 필요함 네 가, 가요 아씨 죽어 아니, 구매가 없어졌 음. 자, 오늘 싸워야주님잘 <웃음> <웃음> 가라. <웃음> 아, 나이 부동 없는 시노키는 쓰레기지. 물론 야차가 좋을 때도 있긴 한데? 한명 남았다. 이 아군 넘어지아 게... 이겼네. 마지막에 이겼네. 응, 이겼네.